아까도 육식 어떨까요? 드세요. 원래 인간은 고기 먹게 만들어 놨어요, 우주가. 그래서 고기가 땡기시니까 문제인 거죠. 여러분, 토끼가 고민할까요? 아, 육식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사자가 고민할까요? 육식 끊어야 되나? 인간은 왜 고민할까요? 육식도 하고 채식도 하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아주 안 하긴 힘들단 말이에요. 그냥 고민하시는 거예요. 적당히 드세요. 우주가 뭐라고 안 합니다. 과하게 드시지 마시고. 너무 또 양심 상해서까지 드시지 마시고 양심에 찔리시면 좀덜 드시고 이렇게 조절해 가시지 먹자, 안 먹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그 인간이라는 실존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인간 탐진치를 우습게 보시는 행위입니다 먹자, 안 먹자 누구는 좀안 먹어도 괜찮은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을요 여러분 개인의 어떤 개성과 형편에 맞게 처방을 내려 줘야 됩니다 딱 일괄된 처방 안 돼요 그럼 남을 남을 괴롭히는 짓입니다 형편에 맞게 처방을 하세요. 형편에 맞게 한다는 거는 여러분 기질이 여러분 기질이 온순한 기질 있죠. 그런 분들은 또 거기에 맞게 육바람을 하시고 또좀 다혈질들 있으시죠. 할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은 욕하시고 할말 하세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온순한 게 옳은 거 아닌가요? 급한 건 아닌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주가 만들어준 걸왜 여러분이 평가하세요? 전다 이건 우주가 낸 거라고 봐요. 그 수많은 우주에는 수많은 기질. 주역에 64개가 있으면 64개의 기질이 가능합니다. 그럼 기질이요. 누구는 불이고 누구는, 누구는 물이고 다 달라요. 왜 그걸 억지로 맞추려고 하세요? 여러분 기질을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이 제일 후회하지 않을 방법으로 방편을 쓰셔야 돼요. 고기가 좀안 땡기실 때는 안 드시면 됩니다. 그러다 또 땡기시면 드시면 돼요. 적절하게. 물론 이제 건강이나 여러 가지 자기 형편에 따라 맞춰서 또 괜히 고기, 드, 고기 드시는 분 째려보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또 서로 또또 또 풀만 드신다고 째려보고 서로 그러지 말자고 왜 이렇게 서로 괴롭히고 삽니까 우리가? 서로 육바람을 잘할 생각만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직하면 니네 입에 들어가는 게 너희를 더럽히는 게 아니야. 니네 속에서 나오는 이 무지와 아집, 탐진치가 너네를 더럽히는 거지. 그근데 후쿠시마 고 이거 먹으면 더러워지는 거 아닌가요? 몸이? 예수님은 그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건강해진 관심이 없어요. 육바람이래 죄짓냐 안짓냐를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거 먹으면 몸이 뭐 건강해지지 않지 않나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그 길고 짧은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영혼이 더럽혀지냐 안 더럽혀지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